아, 건 여호와는 잠 미가입니다. 자, 아 미가를 한번 쭉 보면 아,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오늘 말씀을 증거, 증거하면서 보니까 정말 어떤 게 누가 여호와 같은지를 한번 아, 아는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와 함께 여호와가 누저 누가 여호와 같은가를 갖다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시대는 BC 3 735년부터 0 7 701년 정도 히스기야 왕때그 그그 당시 쓴 거로 보시면 되고요. 장소는 유다와 이스라엘 두 군데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초점은 심판과 예언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초점이 되어 있고요. 주제는 죄의, 죄와 그의 결과, 그 다음에 왕과 그의 왕국, 여와 그의 의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장과 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예언, 그다음에 6장, 7장은 회개의 촉구와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그 결과, 그다음에 4장, 5장은 왕과 그 왕국, 6장, 7장은 여호와와 그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저 형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형식 그 보면 모든 거에서 심판과 약속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어떤 예언서인가? 남한국 아모스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작은 이사야라고 불리면서 평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진을 얘기했다면 이분은 이분은 얘기에서는 심판을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이사야라고 부르면서 이사야 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귀족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은 평민이었으면서도 자기가 왕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던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음, 요, 요 내용입니다. 요 미가서가 있는 상태, 미가가 나와있는 상태가 뭐냐면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우시아, 아스히스기아의고요그 다음에 밑에는 베가, 살롬, 호세아 쪽에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미가서가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미가서 1장 7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 유다왕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 곧 사마리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에 보면, 여기가, 아 좌측에 보면, 여기가 그 파란색 으 되어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고요 빨간색 으 되어 있는 것이 남유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왼쪽에 보면 미가, 모레셋, 미가라고 되어 있죠. 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이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드고아의 아모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사엘에 호세아가 동시대 같이 있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자, 돌아보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같이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천지자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요게 여기 요런 내용입니다. 드고아와 이사야. 그다음에 뭐뭐 모래셋 같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사야의 그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미가서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이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할까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서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을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처소에서 나오셔갖고 땅의 높은 곳에있다 여기서 뭐냐면 제 이름에서 심판주로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화산 폭발로 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 제 골짜기가 갈라진다는 것은 지진으로볼수 있고요. 그다음 에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같은 이런 것은 용암이 흐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전에 보면 이는 야곱이 허물로 말미암아 말미암이요, 아,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죄로 말미암이요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길까요? 결국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뭘 수입해 왔어요? 산당을 수입해 온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산당을 수입해 갖고 뭐예요? 유다에서도 산당을 만들어 갖고 산당이 없지 않았지만 여기 뭘 갖고 왔냐면 바하신을 갖고 온 겁니다. 산당에서. 그래갖고 뭐예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사마리아들이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그 기초를 드러내니라. 뭐예요? 그, 골짜기를 갖다, 그 골짜기가 를 갖다 그골짜 쏟아져서 그 기초가 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드러내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색인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그 기생의 값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깨우고 그 다음에 왜 여기 기생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세라 바아 신전에 신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기생들이 있으니까 그 기생들에서 모았던 것들을 전부 다 기생 값으로 다 나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자, 8절 9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애곡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미가도 벌거벗 게돼 있다고 가, 가게 돼 있다고 습니다 들깨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미가도 그 다음에 누가 벌거벗고 자랐습니까? 이사야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2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께서이르시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야 예표가 있었, 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로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다 드러내고 애국의 수치를 보이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꽃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옳게 쓰게끔 천국에 갈수 있게끔 고쳐갖고 쓰시는 셔쓰 분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께로 돌아가자 여호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우상 숭배를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생들도 있고 아세라상, 바하산들이 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좋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바알 신 자체도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나 여호와나 다 똑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WC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CC를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빛이오 기린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갈수있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 모든 신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다 하느님께 가는 곳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 하느님께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죠 WEA 복음 보금, 복음주의 연맹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죠 이 연맹이 뭐예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곳이 바로 이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그러면서 은사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카톨릭을 인정해 주는 것이 WEA인데 이 여기서 보냐면 이 예장 통합에서 아 예장 합동에서 뭐라고냐면 이그 WEA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같이 교리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교류하고 우리나라에 그 소속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5 3 0표대 448로 결국은 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438표 정도가 부결정도를 할수 있는 것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 중에서도 반대하는 것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WEA라는 것을 갖다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 어느 소속의 단체, 그 통합 측이 WCC의 단체가 가입돼 있으니까 w 우리도 합동 측도 WEA와 같은 그큰 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뭔가 뭐라고죠? 자기의 위안을 갖고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뭐냐면, 그, 지금, 아하스 히스기야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시대였는데, 자, 뭐냐면, 백화가 아라망 르신하고, 관계를 맺고 왜냐하면 디글라 빌라스의 3세가 아수르가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가가 아라막 르신하고 블레셋하고 그그 다음에 어 블레셋하고 얘기를 해갖고 블레셋과 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요담한테 우리 같이 싸우자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하고 싸우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야요담에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베가가 에돔하고 이제 블레셋이죠. 그러면서 베가가 아하스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아 저, 그때 당시에 선지자, 저, 이사야가, 저기는 부지깽이 같은 거니까 관계없으니까 너희가 그냥 공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뭐라고 했어요? 살만에살 5세한테, 아, 아디글라플라세 3세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디글라필라세가, 아, 그래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이들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대가를 뭐래요?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금이고 은이고 다 갖고 가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살만해살 오세가 뭐예요? 아수를 갖다가 배반하고 애급하고 갔다가 그, 친 애급 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살만해살 오세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오랫동안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와갖고 720 BC 720에 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히스기야가딱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 이거 잘못되면 안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아한테 사네립이 공격을 해보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에 썼던 요 내용들이 바로 그때 썼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수르왕과 보면, 성경구절에서 보면, 아수르, 나르시팔 2세와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요거 내용입니다. 디글라필라스의 3세, 아까 말씀드렸 디글라필라스의 3세가, 어떻게 요 남국,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것이죠. 그다음에 디그라필라 3세가 그렇게 돼 있고요. 살만의 세 5세가 북이스라엘 갖다 사마리아 성을 어년 동안 공격하면서 와이를 거기 와이 시켜버리죠. 들어가지도 못해서 거려 굶어 죽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어떻게 해요? 와서 점령을 해버리고 아예 초토화시켜버리고 없애버리죠.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2만 7천 명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데리고 가죠.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사네, 저 사네립이 사내렙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를 정복하기,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18만 5천명이 어떻게 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여 갖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18만 5천명다 죽여버리죠.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살해되죠. 그 내용이 오늘 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수르 그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아수르가 산네리비 왕이 뭐냐면 와서 페니키아, 아람, 알몬, 모압에돔 블레셋, 남유다, 전부 다 뭔가 다 침략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너무너무 힘들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나머지 다 진멸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거 돼 있어요. 자, 그 상황을 보면 여기 랍사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하느님 믿지 말라 어떻게? 해? 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죠. 그 이주 아수르 왕의 본행을 바꿔서 와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야 왕의 성질이 나왔고 너무 화가 나와고 뭐라고 해요. 정말 그, 그 친서. 너희들과 비난한 친사를 갖고선그 친사를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사네리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우리는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구의 주여가 홀로 하나님의 실 알리다 하면서 기도를 막 하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천사를 몇명 보내줬어요? 딱한 명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천사를 한 명을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한 명이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 보고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명이 보낼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통합해라. 말, 우리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당파 싸움이 많거든요 호남당, 영남당, 뭐 충청당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호남 좌파, 영남 좌파, 뭐 친북 좌파, 친중 좌파, 강남 좌파 뭐 여러 가지 좌파로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당파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 통일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시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가 그 왼쪽에 보면 그 저기 기도하시는 분이 두명 있죠. 여기 보면 좌측에 있는 분하고 그 중앙에 있는 분하고 우측에 중앙 우측에 있는 분하고 기도를 하죠. 거기에 이제 이사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한 한 천사가 전부 다 모든 걸진멸해 버립니다.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비가가 가서 얘기를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사야는 친 애굽 정치가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그 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준 애급 정책을 썼기 때문에 뭐라고냐면 그때도 그 어떤 그런 이런 그 정권 그 추진이 하는 그런 정책 자체가 달랐었다는 얘기죠. 당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미가가 당당하게 더떳하게 와서 히스기한테 딱 얘기한 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수르하고 우리는 아수르하고 해야 되는데 하느님 우리를 갖다 어, 아수르를 갖다 점령해야 되니까 하느님 우리 저, 힘드니까, 정말 아수르가 우리를 갖다 더 진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모든 걸 책임지고, 야, 모든 걸 위해서 아수르가 다진멸한는 쪽을 전부 다, 뭐예요 기도하자 그래갖고, 모든 사람, 국민도, 백성도, 선지자도, 왕도, 모든 사람들 이 신하들이 통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결국은 진멸하게 되죠.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죠 이사야가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정해놨다고 말씀하신 게참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어떤 우리와 오는 그런 사건들이나 어떤 우리는 고통이나 불행이 과연 우리가 우리가 저질러서 샀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하느님이 정인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뭐예요? 쳤죠. 그래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비 어떻게 돌아가죠.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에스라또한테 결국은 살해당하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미가, 그 에레미아 26장 16절, 9절에,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르되 여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느니 자, 유다왕 히스기아 시대의 모래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의 예언하에 이르되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드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가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그, 그, 그 뭐예요? 그, 그 마지막 때 그, 그 천지자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천지자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선지저 죽여버려 저거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예레미가 그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도 히스기야왕때 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장로가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 9절에서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강구함에 재앙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할 거와 또 아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죽이면 그 재앙이 우리한테 올 거니까 예레미야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미가의 내용을 그 가서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얘기할 때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면, 시험밭이 어떻게 돼요? 경작지가 될 것이고, 산당숲이 성전이 산당숲처럼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린 거죠. 그게 누구한테느냐 히스기야 왕 앞에서 했는 얘기죠. 자, 그게 요 히스기야 왕이 한 얘기고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가 좋화될 것이다. 자, 미가사 10장, 1, 미가자 1장 8절에서 보면 이게 되 있습니다. 가드의 알리지 말며. 가드가 어디에요? 가드가 왼쪽에 보면 여기입니다. 자, 어 죄송합니다. 가드가 뭐냐면 그 가드 사람이 뭐냐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골리앗을 데리고 왔죠. 그 다윗이 물맷돌 죽인 게 뭐야? 가드입니다. 가드에서 알리지 말며 아 베들 네아브라에서 티끌로 굴렀도다. 베 베들 베들네아브라는 것은 뭐냐면 그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뭐야? 먼지처럼 티끌에서굴렀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이름처럼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빌이 주인이 너의 몸, 몸은 몸에 은몸 수치를 무릅쓰고 사빌이 아름다운 뷰티거든요. 뷰티인데 뭐냐면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오다. 사난한 주민이 나오지 못하고 사난한 나오지 못하고 사온이 아니 가다라 나오다라는 얘기인데 사난처럼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배요셀에서 애국하고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지의 주인이 뭐냐면 이거는 슬픔입니다 마로즈는 슬픔인데 슬픔 중에서도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은 복을 못 받은 놈들이 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라기스는 뭐냐 면 말입니다. 우리가 말 타는 말이요. 라기스는 주마에 병거로 메울지 병가에다가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병가를 태워서 빨리 도망가라.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가 근본이니 이스라엘이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갖고 너희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한 예문을 줄지어다 악시비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예요? 말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르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아둘람 여기 왜 나왔을까요? 다윗이요 가드서부터 시작해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가드부터 도망해서 아둘람 공동체까지 아둘람까지 공동체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럼 산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고 너를 떠났습니다 뭐예요 포르로 잡혀가니까 네가 머리를 깎을 정도로 너희 슬플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악이 창결하면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뭐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과 속닥속닥거리면서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힘을 갖고 사람들 갖다 공격하고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러면서 강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패고 어떻게 해요? 강포, 강포로 강포 패고 사람들 폭행하고 모든 걸 뺏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족스거의 재앙을 개혁해나니 이는 재앙이 땜이라 여하께서 읽어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나쁘고 독, 너무 독독하니까 어떻게 너희를 재앙으로 나, 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절에서 뭐냐면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다고 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는 도다 너희는 슬픈 노래를 불러 너희를 갖다가 했던 모든 것을 뺏어갖고 적군단에줄 거야 라고 해버리십니다 여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갖다 죄악에서, 죄악으로 에서죄악 너희를 갖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와의 회중에게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서 하나도 없으리라 나중에 회중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분깃을 나눌 돈이나 땅이나 모든 게 아무것도 없었,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미가사 이 6장 1 4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그들이 말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도 하지 말라고 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예언할 것이 아니거나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이 족속이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루 하시다 하겠느냐 너희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생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는 자들이 거솥를 벗기며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평범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소를 벗겨갖고 어떻게 해요? 지들이 갖고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들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자들을, 부녀들을 쫓아내버리고 어린애들을 갖다가 뭐예요? 어린애들에게 나쁜, 아주 악한 영향을 맺히는 거죠. 자, 그,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오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지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땅을 진멸할 거니까 내 말을 듣는 너희 백, 의 백성들은 빨리 도망가고 피해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모으고 길을 열고 선두에 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2장 11에서 13절 말씀인데, 어, 거짓말로 예언을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백성의 선지자.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로 무슨 얘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리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척서를 두기를, 두기를 하겠다고 얘기한게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네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더라. 네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이스라엘 남은 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서 남은 자를 갖다 내가 한 처서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양태같이 초장의 양태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는, 떠들 것이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남은 자를 모으고 길을 여는 자가 돼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을, 앞으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되며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가 돼서 그들 앞에 선두로 나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뭡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그 우리 갖구저 그 양치기 그 개를 갖다 놨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나왔을 때 뭐예요? 남은 자 길을 여는 자 모든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결국은 양치는 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양들이 벗어나지 못하게끔 야 거기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목자한테 가야 돼. 목자가 있는 곳이 여기야. 목자가 왔으니까 너희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개나 그 양치는 개나 아니면 목동들, 목동들, 목자한테 동들목 우리가 신부름꾼 하는 목동들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목사들이 뭘 생각해요? 목사들이 목자처럼 내가 모든 걸 갖다 끌고 가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앞에 길을 열고 뭐라고 해요? 길을 열고 내가 나를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 스님을 얘기하더라고요 스님은 부처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십자가를 뒤를 등지고 항상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성도를 보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과연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가 우리는 백성, 우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신갈래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갈래 목사, 그럼 뭐예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나미 합정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나미 합정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그 앞에 뒤에 있는 목사라고 붙여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자였는가. 우리는 목동이고 양치는 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가. 목자는 딱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가서 3장 1절을 보면요. 자. 내가 또 이러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고 되어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뭐예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리고 통치자는 정치인들,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겠죠. 이그 다음에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행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재판관들과 정치인자들은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너희들은 지금 뭐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불의가 판치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다지기를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뭐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사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지 짖질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위가 악했을 만큼 그들에게 그 앞에 그 얼굴을 들 가리시디다. 왜? 얼굴 안 보여지고 뭐예요. 같다고 이제, 이제는 너희하고 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한테 응답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얘기가 5절에서 뭐냐면 욕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어 점치지 못하려기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주술을 하고 점을 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 깜깜하기 때문에 너희 꿈도 없고 앞으로 모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너희가 앞에 비전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면서 마시는 얘기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려고 계십니다.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은 돌모더이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절에 보면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통치자들, 그 정의를 미워하고 정식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느니 이 말을 들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뭐요 시온의 피로 얘기하고 건축을 뭐예요? 죄악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만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아까 우두머리들을 재판관이라고 얘기한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자, 뭘 해요? 재판란다는 얘기예요. 돈을 받고 재판하는 거죠. 제사장의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은 뭐예요? 싹군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목사들은 뭘 해요? 싹군이에요. 싹군 싹꾼 목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WCC나 WE에 가입하고, 어떻게 해요? 내 권력을 누리고, 번영주의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는 얘기가 뭐냐면 재앙이 우리에게 어저 어, 내용을 접하고 교훈하며 그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요새 점치 치는 목사들도 많죠. 앞으로 성도가 올 것이면 아닙니까? 점집배가 점을 치고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러므로 시온은 갈라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위가 되고 성전 사, 성전에 사성전 사는 수풀이 수풀 높은 곳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은 뭐에 뭐가 되는 거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풀무기처럼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은 돌모델가 되고 사는 수풀이 무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자 끝날에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러 여호와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느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의,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가시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로,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선을 걷었을까요? 왜 밑줄을 걷었을까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 자, 이사야서도 똑같이 2장 2절에서 3절 똑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자, 말이래 그러니까 끝날이요, 끝날, 끝나래. 그러니까 정말에 이런 얘기도 있죠. 말이래 뭐랍니까? 작은 산 위에 뛰어다, 뛰어나리니 다 뛰어 민 만방에 그리로 모들 것이다. 뭐라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마형이 똑같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뭐라고 또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가서 야곱에 하나님 전에 이르자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는 율법의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저 거기 나왔던 그이 미가가 태어난 곳그 곳이 거의 비슷한 곳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왕래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서로가 친교가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삼절에 보면 심판하시며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설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심판하시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을 판결해 갖고 다시는 싸움이 없게끔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고 무화과 나무 앉다는 것은 무자하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앉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뭐요? 부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저, 저, 저,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를 하는 거고 자, 각각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오시는 선을 바하시는, 바하시는 아세라신 다 자기 신을 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자, 4장 5절에 대해서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날에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한 자를 모아서 어,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가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뭐예요? 발을 저는 남은 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때 힘을 주고 쫓겨난 자들 갖다 강한 사회단을 만들어서 시온 산에 영원히 그들 그들 그들, 그들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자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는 자들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 죄값을 다치른 자들은 뭐예요? 시온 산에서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 지도자가 죽었으므로 고통받느냐 고통하느냐라고 합니다 해산한 여인처럼 힘을, 힘들어 나을지어다 성업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내 원수들의 손에 속량 내시, 어, 속량하여 내시라 그들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때라도 내가 너희들과 다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를 치며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하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다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다 모아갖고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무쇠같이 눕같이 하리니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지어다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시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와갖고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돼서 뭐예요? 재물을 온 땅에 죽게 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호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려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게 베들렘 베들레엠, 에브라데아 베들렘과 에브라데아는 똑같습니다 너는 유다족석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과의 영혼에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베들렘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들렘에 대한,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뽑아보면 자 어디서 나오면 루키에서 나옵니다 룩께서 보면, 룩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에 한 사람인데, 그 베들렘이, 그, 그, 그 사람이 그 모압으로 가죠. 피신하는 거죠.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살기 힘들다 해고뭐 예를 들어서 이민 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죠. 근데 22절에 보면, 나미가 모압 재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그가 그러니까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여기 이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누가 로시 누굴 만났습니까? 로시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하고 얘기하는데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의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 에브리세 에브라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끔 말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룻과 같이 결혼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베들레헴이 나온 게 어디서 나옵니까? 자 여기서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심육장 일절에서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랬을 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면서 뭐요? 언제까지 슬퍼겠느냐? 이제 슬퍼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니까 내가 뿔을 가득 채워갖고 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길러 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이제 완결편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구유에서 아이를 낳는, 낳는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보면, 여께서 3월에 기르실 때 내가 이미 아, 요거 아니면 요건 좀잘못 거기서 뭐냐면, 그, 그 마태복음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뭐 구유에서 마리아가... 그여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다 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적절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롯의 계보 한번 보겠습니다. 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야곱서부터 쭉가면 뭐예요? 유다에서부터 유다가 뭐냐면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누굴 만나요? 거기서 세라와 베레슬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브론 람 그다음에 아비나담 나손인데 그여호수다스때그 정탐꾼이 들어가죠.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게 살몬인데 살몬이 누가고 겠습니까 거기, 거기 나압에 있는 기생과 거기서 결혼하죠. 그래갖고 난게 로세, 로세 로세 낳은 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아까 롯의 남편이죠. 롯의 남편 보아스와 롯과 결혼하고 거기서 오벳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디 살았어요? 보아스가 베들렘에 살았죠. 그 다음에 이세가 어디 살았어요? 베들렘에 산 거예요. 그래갖고 나온 게 다윗이고 예, 예수님이 어디서 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얘기죠. 그, 이베들레헴의계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스를 낳았다라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스 계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또 하나, 5장에서 9절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평강이 될지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궁들을 밟을 때에는 일곱 목자의 어, 여덟 군왕을 일으키니 일으어 그를 치리니 그게 뭐냐면 뭐예요? 이렇게 그 어떤 그, 그 전략군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들에게 우리, 그가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은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사자 같고 양태 중에 젊은 사자가 같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은 자들은 뭐예요. 양들이 뭐예요. 양들이 누가, 누구를 변해요. 양들이 사자로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명한 사람들을 바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내 손이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0절에서 보면요, 내가 내군말을 멸절하며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 다음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점쟁이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우상들을 만드는 것을 내가 뭐냐면 전부 다 부셔버리고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사라 목장을 빼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나라에는 그 진노를 진노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다그 진노를 내가 범폐. 그래서 전부 다 진멸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장에서 보면 이거죠 자,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백성은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괴롭겠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무슨 불만이야 어? 무슨 불만인데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나누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요요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6장은요. 그럼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에 냈고 네가 종로로 타던 거 어떻게 해? 차 뽑아내고 속량시켜 갖고 구원시켜 갖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미디암을 도와갖고 너희들 같은 인도하시케 만들어 줬잖아. 그 내가 뭔 뭐가 있는데 불만이 그렇게 많아. 봐. 너희들 한거봐 봐. 내가 시 뛰면서 길갈까지 너 기억해 봐. 그다음에 발락과 발락과 발람에 대한 내용도 너도 알거 아니야. 발람이 어떻게 그돈 받고 저주를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다 찬양했잖아. 내가 그런 거 전부 다 내가 다 만들어 준 거야. 근데 너왜 그래? 도대체 너는 뭘 갖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은 산 하느님께 경배할까? 내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냥 만만의 강물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받아, 내 마다들을 갖다 어떻게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느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느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느님 내가 정말 천 일천번제를 드려야 돼요. 순냥 천만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기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 자식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정의, 사랑,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나왔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은 지금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의는, 정의가 지금 굽어 있죠. 지금 부리가 판치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까? 오만하죠. 겸만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6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의함이 아니라, 내가, 내가, 내를 들어서 내가, 내가 예비되었으니까, 내가 누구를, 누구든지 내가 들었으니까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한 적을 썼느냐. 이것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불이한 재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불러서도를 갖다 원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거, 그, 오고던 시장한테 5억이라는 돈이 갔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요번에 지금 조국 69억이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좀 뇌물로 받았다 그래갖고, 그, 같은 편께 진보에서 고발을 했죠. 그렇죠 너희 가만두지 않겠어. 너돈 먹었잖아. 그게 뭐야 부정한 부정한 재물이에요. 불이한 재물. 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일도 안 하고 노는 거. 그것도 불이한 재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를 갔는데 농땡이 피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것도 결국은 불이한 재물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정한 저울을 썼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포가 가득했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지 멋대로 하고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너를 황폐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을 칼에 붙일 것이다. 네가 감춰봤자 내가 그거 없애버릴 거고 네가 감춰뒀더라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 누구한테 뺏기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남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그, 생산하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 술을 마시지 못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물이 율법과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네가 오물의 그 잔인함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우상숭배와그 다음에 아합의 잔인함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뭐예요? 네가 어떻게까지 따랐으니까 너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거야. 네가 쫓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뭐예요? 인간은 뭐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백성이 수욕을 담당하리라. 넌한번 담당해봐.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말세시말에 경건한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포도송이가 없으며 포도송이는 우리가 거, 거, 거룩한 생활 거, 아주 거룩한 얘기를 하다 포도송이가 있답니까. 거룩한 사람이 있겠느냐. 경건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포도송이를 얘기한게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다. 뭐야? 경건하고 정직한 자들이 없다 전 지금 이 정권이 이렇지 않았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절에 지도자와 재판가는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결합하니 지금 뭐예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합을 하죠 그러면 서초동에 가서 촛불 들고 200만 원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트레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때 타락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형벌이 나는 임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이정권은 심판받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전에 뭐냐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며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 쫓아가지 말아라 그겁니다 진리를 쫓아가고, 정의를 쫓아가지 사람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 우리나라 사람,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종교를 보면 보통 사람을 쫓아가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 입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원수가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툼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다툼이라는 것은 가족끼리 다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친한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하고 다툼이 있어요? 친한 사람에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권, 우리 이, 이 문정권은 뭐라고 기냐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하고 무자하게 뭐예요?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을 믿죠.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해를 기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를 끼치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해를 끼칩니다 자 행위자료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와를 우러러, 우러러보며 구원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나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여우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미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여와의, 여와께 호 범죄하였으니 그 진료를 당하러니와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광매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왼쪽에 무슨 내용일까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갖고 사람들한테 왔죠. 그래갖고 뭐예요? 돌편을 만들었다 할때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례가이 여자를 차라우러 게했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죠. 이 땅에다가 글을 쓰신 것이 뭐라고 해요? 자시는 죄짓지 말라. 그렇게 쓰셨다고 얘기하는 말들이 많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을 같이 밟히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의 아수르에서 애굽성읍들까지 애국까지 강까지 이바다에서 저바다까지 이산에서 저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냐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한 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에 아수르에 그러니까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까지, 가인까지, 이바다까지, 저바다까지, 이산에서 저산까지 뭐에 전부 다 이스라엘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일 전쟁을 했죠. 6일 전쟁을 하면서 뭐예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6일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연합군, 아랍의 연합군들을 갖다 진멸시켜버리죠 그러면서 13회에 뭐라고 했나그 땅의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팔레스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도 뺏기고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냐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벌써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미가실장에서 보면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양 떼를 먹이실 때 옛날 같이 먹이시 없어서 옛날 같이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적을 보이리라. 그러면 여러 달라들이 너희를 갖다가 우습게 보지 못하고 그의 입에 막히고 기가 막힐 것이다. 그렇지 마라. 그러니까 그 기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뱀처럼 티크스 할 티며 땅에 가는 버리들처럼 떨며 주로 말미암아 주로 할 것이다. 그런 애들이 정말 주위에 있는 애들이 떨 것이다. 그지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는 그 아랍 사람들이 겁이 나서 뭐요? 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죠. 특히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북한까지 용천역에서 어떤 그, 그, 그, 그때 그그그 기차를 폭파시켰던 것도 모사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한해서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너희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뭐요? 사랑하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생각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다 고이고 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허트리심이 없고 결코 공의와 사랑을 결코 구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뭐냐면 미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가는요. 소, 그, 이사야 소그 축약을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 내용에서 심판과 회복이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선지서들에서 나온 것 중에서 뭐냐면, 항상 심판과 회복, 재림과,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정의와 겸손과 오만 같은 것을 겸손, 겸손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갈 것이냐. 중요한 것은 정의를 이루어올 것이,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불의가 판치는 곳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세워지는 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신념과 가치와 친분과 이런 것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